여러분, 안녕하세요.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.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이원집정부제, 양원제, 민주주의, 연방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. 이원집정부제는 공화제를 전제로 하며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나뉘어 권력이 절충되는 제도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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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과 같이 슬라브권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전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채널 10분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.